안녕하세요. 한글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종이접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오늘 접을 종이접기는 동물들의 얼굴입니다. Today's our topic is animal face. animal face. This is cat. cat. 고양이. This is 여우. This is pig. 돼지. 돼지. 이세 가지를 접어 볼 건데요. 다 같이 해볼까요? 자, 먼저 이 여우를 접어 보시겠습니다. 여우, fox. 제일 먼저 세모 접기를 해줍니다. fold, triangle, 세모 접기. 눌러주시고, center and iron. very neatly. 두 번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메이플 센터 라인 메이플 센터 라인 위를 끝을 눌러 주신 다음에 또 눌러 주시고 do iron and 펼쳐주세요 open it open it and 그 다음에 다시 세모 접기를 해줍니다. Make a triangle again, using your center line. 자, 왼쪽과 오른쪽을 항상 같이 접어 주셔야 됩니다. Right side, left side, same triangle. 자, 접으셨지요? 그런 다음에 We're gonna make ear. This ear, ear. 자, 어떻게 접어 주시냐면, 자 이렇게. 살짝 귀를 접어주십니다. 귀를. This is ear. This is ear. 자, 그렇죠? ear. 자, 오른쪽 귀, 왼쪽 귀. 접어주세요. This is ear. And we're gonna make a face. Face. 다시 another make a triangle. Half triangle, half triangle, and flip over, and half triangle again. 자, 잡아주셨죠? 그런 다음에 이것처럼 얼굴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됐지요? 자, 그런 다음에 이귀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Make ear. 자, 이쪽으로 향해서 small. Triangle, this way. Small triangle. Right side. And same thing with this left side. Small triangle. That's죠? Small triangle. This is ear. And flip over. And this is the head. We're gonna make a head. Make a triangle, back side, this way. This is face, ear, finish. This is fox, yo 여 o 여우. 여우. 자, draw a face, 얼굴을 그려주세요. This is nose, core. This is m o u t h this is fox.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여우를 만들어 봤어요. 이 여우는, this is fox. 손가락에다가 끼고 놀 수가 있어요. finger. using your finger, the center. make a fun. 자, 재미있죠? 다음 시간에는 돼지와 고양이도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We're gonna make a pig and cat next class time. Okay? This is fox, 여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